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 간증을 어, 우리 보겠는데요 우리 강희수 권사님 간증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어, 동래구 반여이동에 아담한 약국을 오픈하셨는데 이 약국을 개업하면서 어, 참 기도 응답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목상의 목자 강희수 권사입니다. 지금 딱 10년 만에 정확하게 딱 10년 만에 오픈합니다. 2년간은 정말 약국은 전혀 안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받았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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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던 그 말씀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저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고 약국자님께서 제게 야국 약국 인수받을 생각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엄청 기대가 됐었어요. 와 아, 정말 이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야국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처음에 제시받았던 금액이 6억이었어요. 네, 현실적으로 어, 제게 너무 큰 금액이었고 또 그, 그때의 시세로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때도 NO 그 다음에 동기약사들에게 자문을 그했을 때도 NO라는 사인을 주요 우리 약국자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국이 팔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1억 원의 약국을 주시겠다는 그 음성이 제게 너무 강력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약국이 제3자에게 팔려버렸잖아요 허! 어, 어떡하지 약국이 팔려버렸네? 내가 그럼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 약국을 간두고 다른 곳에 오픈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오픈하라는 을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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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하고 약국 전세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약국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1억 원인 것이 제가 이거를 계산하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약국을 할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을 했지만 은 이게 합산을 하니까 1억 원이 나온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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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제게 계속 기도하게 하신 어, 비전들이 있는데 이 비전들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드는 그런 음, 비전입니다 어, 이제 이 하늘 오늘이 약국을 통해서 1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이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지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어, 계속 기억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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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기업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원하고요 삶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위세, 다위세. 열쇠를 가지신 분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과연 몇 배의 축복을 받으면 그래도 야참 많이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몇 배나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100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장세기 26장에 이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리쳐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백배나 농사가 잘 됐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이삭은 거부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삭이란 인물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이삭은 겁쟁이에요 겁쟁이 이삭이 살던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는데 어,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죠 어, 그라이란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우니까 어, 자꾸 묻는 거예요 어, 당신 아내냐? 당신 사람이야?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아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 아내를 아내 아니요내 네, 누이요 누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삭이더라고요 한마디로 급쟁이 아닙니까? 지몸 사리는 사람 이 사람이 이삭이더라고요 또 이삭은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막에서 동물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동지역에는 물이 꼭 필요하고 우물이 무척 중요한데 데 이삭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이삭은 자꾸 뺏기고 살더라고요 아버지가 실컷 파놨는데 불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빼앗아 갈때 뺏기고도 한마디 뭐라고 저항도 안해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서 또앗습니다 아니 그러면 반항이라도 하고 한마디로 좀 붓기도 하고 왜 그러냐 또할 건데 또 다른 곳에 또 가는 거예요 야, 이 물려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것도 제대로 단돌해를 못하는 사람이 이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삭은 예스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모리야 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이삭을 줄로 꽁꽁 묶어도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자기를 치려고 칼을 들어치려고 해도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반항하면 그때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 많이 늙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그 늙은 아버지를 왜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 인간적으로 보면 어, 저 바보 아닌가 멍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때 이삭은 이 부자가 될 만한 그런 기질이나 그런 성품 그런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뭐 집념이 강하다든지 또 아니면 결단력이 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도전정신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이삭을 볼때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올시다 아니 어디 가면 딱 굶어죽기 십상인 그런 형이라 어, 남자지만 여자보다 더 약한 면을 보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 어, 전혀 성공적인 그런 자질을 전혀 갖지 못했는데 거부가 되었다 장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답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백배 축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력한다고 다잘 되든가요? 네. 이 노력이라는 이 우리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도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만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노력 외에 뭔가, 뭔가 더해지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될 때는 안 돼요. 막힐 때는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얄미울 만큼 손대는 곳마다 잘 돼요. 뭐 하는 일마다 일들이 열려져요. 이야. 성경에도 보면 잘 풀리는 인생이 있고 찌찌리도 안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도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 이삭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한마디로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 이 엄마 치맛자락이 언제나 이렇게 쌓여서 지내는 이 무스마가 이 야곱이에요. 뭐 잘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어요. 사냥을 잘할줄 아나 딱 굶어 죽기 십상인 사람이라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서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형이라서 그런지 요리도 잘하고요. 사냥도 잘하고 게다가 남성미가 얼마나 이 뛰어나든지 누구하고 싸워도 전혀 지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애섭디다. 자신감이 언제나 늘 넘쳐 흐르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없는 자질과 성품이 에스에게 있는 것을 보고는 에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니까 싹수가 환해 보이거든 뭔가 큰일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멋진 기질, 개성, 실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 하지만 야곱은 전혀 달라요 <웃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휴 저 녀석 정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저런 태도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나 도대체 뭐 해서 묶고 살겠노? 이런 어떤 한숨 어린 말들이 그 아버지에게서 이 야곱을 보면서 튀어나왔을 거다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두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입사한다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다면 누가 과연 뽑혔을까? 저라면 에서를 뽑겠어요. 에서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술술 잘 풀리는데 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에서는 잘 나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게 안될 것만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부모님도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골라서 선택하고 나갑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해보면 안 돼요 이게 참 미칠 노릇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력도 있고 해볼 만한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남들이 하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더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번이에스가 잘못 선택하니까 결국 에스의 인생은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반면에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될 것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설사 안될 것도 야곱이 손대면 아, 돼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양을 치는데 야곱이 치면 잘 되는 거라.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부자가 되고 또 외삼촌과 재산을 나누어 온 다음에도 야곱의 양들은 살찌고 야곱의 이 양들의 새끼는 쑥쑥쑥 잘 났습니다. 한마디로 손대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술술 풀리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이 성공학이라는 뭐 성공학이라고 말할까지 없고뭐 성공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인생에 있어서 세번 정도 성공을 위한 기회가 보편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세 번의 기회를 잘 살리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인생이 쫙 열리게 되고, 그런데 그 성공해서 그세 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인생이 풀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한 번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꼭안될 일들만 선택을 해요. 실패할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찌 활짝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사계 삶을 보면서 또 야국과 에세 삶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잘 풀리는 인생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막히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u j a 따라해보실랍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는 내손 안에 있느니라 네. 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대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물레를 돌리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저는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날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의 내가,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마 저절로 만들어지고 또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수없이 내 인생에 물레를 돌리셨어요. 어떤 때는 막 빠으시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찍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빚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 삶이란 것, 내 모습이란 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받고 찍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무수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물레를 돌리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인생이 될까? 오늘 그 실마리를 우리가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이 교회 교인들 통해서 그 실마리를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가득 받은 너무나 탐나는 교회예요. 탐나는 교회. 자, 이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이 교회의 메시지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을 크게 뜨시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그외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주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야,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 다윗의 열쇠 부분이 나와요. 어 다윗 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샘나라는 사람을 문지기로 두었는데 그 샘나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이 다윗 열쇠를 엘리야임에게그 다윗 성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의 성, 왕의 문의 문지기가 엘리아김이 된 거죠. 그가 문을 열지 않고는 누구도 다윗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왕을 접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존전으로 나갈 수가 없고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소가 열고 닫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소의 열린 문이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또 다윗의 열쇠는 하늘 이 보물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엘리아김은 이 다윗성 안에 있는 보물창고가 있었는데 그 보물창고의 관리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기도 했고 그 열쇠 꾸러미 안에 온갖 귀한 보물이 담겨있는 그 창고 열쇠도 함께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아 김이라 오직 그만이 관리하고 있는 거라 엄청난 불을 관리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복을 관리하며 그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비스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었는데 어찌 인간이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여러분 천통하면 하늘통하면 하늘과 통하면 인통한다 우리의 삶의 문도 열리는 걸로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인생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또한 8절 상관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받으라 누려라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오라 하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마음껏 누리고 필요한 것 가져가거라 능이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와 엄청난 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인들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닫을 수가 없다 아니 어째서 이런 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는고 어째서 그 교인들은 그런 복을 받았는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복을 말씀하신단 말인가? 8절에 이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저기서 어, 제가 눈에 딱 뜨이는 구절이 작은 능력이라 작은 능력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큰 능력을 받은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능력 자체보면 너무나 적어 한마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 그야말로 엉색한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이 바퀴와 고난이 많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삼중고가 있다 삼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삼중고가 있었는데 첫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둘째는 동족인 유대인들까지 저들을 가만히 안 놔두고 찝찍이고 핍박하고 자꾸 괴롭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 작은이라는 헬라어가요, 미크란인데이 미크라는 너무 열인 거의 없음 이런 뜻에 그 미크라 안에서 영어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다. 요즘으로 치면 상가 한 쪽에 자리한 아주 조그마한 교회. 겉보기엔 너무 초라해서 뭐라고 격려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열면 열 사람이 없. 다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칭찬해 줬느냐 뭐라고 말씀해 줬느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질 수 없어도 그 다음에 뭐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나 기독교인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살았던 보기에는 너무 초라했는데 내 용조는 아주 신실하죠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박해와 그런 압박 유대인들, 자기 종족들까지도 짓찍이고 괴롭히는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얼마나 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은 얼마나 몸부림 쳤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이 받고도 큰 능적을 받고도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그러면서 미련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들은 능력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비교해 보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할지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빌라델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라고 적어놓지 않았어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아마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쓴 것 가르침에 순종해보려고 애쓴 것 그리고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히 하나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어찌 보면 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성전을 건축했다거나 열방을 위해서 성교하는데 많은 재정을 또 이렇게 막, 뭐 썼다거나 성겼다든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아마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죠? 적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적게 받았음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을 다해 애쓴 사람.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 저들이 그 믿음으로 저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하늘 문을 너희들에게 활짝 열어 놓겠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열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12절에 또 이런 복까지 또 붙이시네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탐나든지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주님, 우리 새날 교회가 이복을 정말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칭찬과 이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문이 열려질까? 아, 아무에게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구하면 주신다 그 말씀 믿고 기도에 한번 이렇게 집중해 보는 사람 기도하다가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로 실험하는 사람 오늘 영상 간증했던 우리 강희석 군사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묻고 기도하는 삶이 참 부럽죠? 요 계속 묵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 감동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고 아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조금 나갔더니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그 감정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끈질기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어, 중간에 타 어, 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성격을 내고 그러고 아무런 이적이나 표적이나 사인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일들이 잘안 풀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주신 하나님이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응? 여러분 삶이 막흔들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지 않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토요일날는 집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손주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탈을 싸들고 목양실에 와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말씀 준비를 총일 했는데 이야 목양실에 앉아있으니까 내 엉디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왜들썩들썩 했는가 이 기도실에서 아침부터 계속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와 나는 이 남성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덜썩 일어나가지고 예배들이 왔다가 또 기도실에 왔다가 또 목양실에 갔다가 이 남성들이 주말에 오전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예배자를 지켜내고 기도를 한번 살아보려고 해서는 야 정말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새날개의 성도들임을 어제 또 확인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싶어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큰 교회, 부자 교회 그리고 또 교인들도 막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뭔가 큰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 뭐, 또, 막 재능도 많고, 재력도 있고, 뭐, 직분도 또, 뭐, 좀, 꽤좀 올라간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말이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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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작은 능력 그 작은 크기의 무게를 둡니다 작은의 크기의 포인트를 두고 살아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 난 재주가 없어 난 가진 것도 별로 없다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도 한때 열등감에 괴로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 저라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니요 목사 세계는 또 목사 세계 안에 또 열등감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신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하 내가 미련스럽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 작은 크기에다가 여러분의 무게, 삶의 신앙의 무게를 결코 두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능력, 재물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집이나 외모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 심플한, 단순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빌라델베 교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잘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 못 숨긴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어여 삐보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새날개 교우들은 이 특별한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까지 말씀 잘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말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너무 허세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 나 없어요. 난 부족해요. 할때 여러분,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작은 애다가 무게를 절대 두지 마시고, 빌라델 비아귀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 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의 열쇠가 작동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하늘의 문, 인생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문이 열렸네 왕의 왕께 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렸네 음, 하늘문이 열렸네 생 왕께 나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소 지켜내게 할지 없어서 내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서 믿음을 지켜내어서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법을 나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 새을 주여 매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